안녕하세요 여러분 흑열전구입니다 4년동안 300억의 개발비 그리고 24일만의 서비스 종료 8년동안 600억의 개발비 그리고 개발 취소 그야말로 처참하다는 말이 딱 어울릴 정도로 근 4년동안 넥슨은 실패의 연속을 겪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FPS를 주름잡았던 서든어택의 영광을 이어받기 위해 열심히 4년동안 제작한 서든어택2는 전적과 차이를 느끼기 힘든 게임성과 과도한 성상품화로 인해 대한민국 게임 역사에 길이길이 남을 명언만을 남긴 채 300억과 함께 역사 속으로 사라져 버리면서 넥슨의 어두운 민낯과 이미지를 크게 실추시켰고 8년간 600억을 쏟으면서 개발한 페리아 연대계의 결과물은 넥슨이라는 이름이 맞나 싶을 정도로 어느거나 완성되지 않은 처참한 게임 그 자체였습니다 덕분에 그 8년간 성공한 게임보다 실패를 하여 문을 닫은 게임이 더 많은 넥슨은 위단 2개의 게임만으로도 8년동안 약 900억을 공중에 흩날린 셈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무리 준 대기업급 규모를 가진 회사라지만 900억이 누구지께 이름은 아니죠 이러던 와중에 넥슨게이트 사건이 터지고 김정주 회장은 회사를 매각하고자 경매에 내놓았으나 중국의 의존도가 큰 막대한 수익구조 덕분에 미래는 불투명하고 몸집만 쓸데없이 커져버린 회사는 아무도 가져가고 싶어하지 않았고 회사의 매각조차 실패로 돌아가버렸습니다 결국 페리아 연대계의 개발 취소를 기점으로 많은 사업을 정리하던 넥슨에서는 경영진이 두명이나 사임하였으며 페리아 연대계를 포함한 프로젝트 들을 취소하면서 많은 직원들은 사실상 백수에 가까운 대기발령 상태에 들어가고 이를 본타 프로젝트의 직원들도 고용불안을 겪게 되자 많은 넥슨의 직원들은 사측을 상대로 고용안전보장이라는 명목하에 시위를 벌이는 등 그야말로 혼돈의 넥슨이라고 할수 있죠 넥슨은 게임 역사의 한시대 아니 대한민국의 한 시대의 유행을 선도한 최고의 게임 개발사이자 퍼블리셔라는 사실은 누구라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당시 넥슨은 트렌드를 확실하게 휘어잡을 수 있는 안목으로 메이플스토리, 던전의 파이터, 서든어택 지금의 대한민국 국민게임 3대장이라 불리는 게임들을 인수하였으며 크레이지 아케이드, 카트라이더 등등 물론 당시 해외에서 잘나가는 게임들을 카피했다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게임들이지만 어쨌거나 보기 좋게 현지화에 성공시켰습니다 그야말로 2000년대는 탄탄한 게임들 시장의 니즈를 꿰뚫본 넥슨의 무서운 영업성과와 안목으로 인해서 넥슨의 시대라고 해도 될 정도였죠 그러나 근 몇년간 넥슨을 보고 있으면 2000년대 시장을 휘어잡았던 넥슨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서비스를 시작한지 10년이 넘어간 게임들이 아직까지 잘 서비스가 되고 있다보니 새로운 시도의 게임보단 기존에 있던 게임들의 카피캣들을 계속해서 출시하였고 2010년도에 들어서 mmorpg 붐이 불자 mmorpg들을 대거 출시하였죠 하지만 우리가 들어보지도 기억에 남지도 않을 정도로 시대의 흐름에 따라가기 급급한 게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2009년에 등장한 리그오브레전드를 시작으로 오버워치 배틀그라운드 등 외국산 게임들이 한국에서 크게 흥행에 성공하자 국내 시장을 휘어잡고 있던 게임들의 위상은 한풀 꺾여 점점 밀려나기 시작했고 누구보다 트렌드를 선도했던 넥슨은 트렌드에 끌려다니기 시작하였습니다. 리그오브레전드 같은 AOS가 성공하자 AOS와 TPS를 섞어놓은 사이퍼즈를 펭스크롤 방식의 AOS인 하이퍼 유니버스를 그리고 어센던트 1을 만들었고 해외에서 카드게임인 하스스톤이 잘나가자 제작하여 시장에 내놓은 마비노기 듀얼. 클래시 오브 클랜이 잘나가니 제작한 메이플 블리치 X. 역시나 카피캣에 불과했던 게임들은 오리지널 게임을 제쳐두고 굳이 해야 할 메리트와 니즈를 충족시키기 못했기 때문에 빠르게 시장에서 사라졌으며 제작뿐만 아니라 퍼블리싱도 리그 오브 레전드가 이미 장악해버린 시장에 국내 퍼블리싱을 강행한 도타2. 오버워치가 장악하고 있던 시장에 데려온 하이퍼 FPS인 로브레이커즈와 타이탄 폴온라인 국내에 하는 사람도 별로 없는 리얼리티 레이싱 게임인 니드 포 스피드 엣지. 배틀로얄 장르가 뜨자 이를 의식해서 안내 서비스를 실시한 배틀라이트 등을 퍼블리싱했지만 시장의 흐름에 맞지 않아 국내 게이머들의 입맛에 전혀 맞지 않아 금방 시장에서 사라졌죠 이렇듯이 넥슨은 한시대를 관통했던 안목을 잃어버렸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트렌드도 읽지 못하고 그저 인기몰이 중인 게임에 휘둘리는 모습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넥슨이 너무나도 뻔한 게임만을 보여준건 아니긴 합니다 3n이라고 불리는 국내 개발사 중에선 나름 여러가지 다양한 시도를 강행 하였고 그 결과 뻔한 aos보다는 tps와 본인들의 ip 인던전앤파이터를 섞은 사이퍼즈를 탄생시켰고 횡스크롤이라는 색다른 시도를 한 하이퍼 유니버스를 탄생시켰으며 과거 라그나노크 온라인의 추억을 되살릴 티리 오브 세이비어를 선보였고 아이디어 하나로 사람들을 매료시키기에 충분했던 야생의 땅듀란고를 탄생시켜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게임들의 결과를 모두 알고 있듯이 그렇게 썩 좋은 성과는 거두지 못했죠 넥슨이 압도적으로 pc시장을 장악하고 pc시장에 집중하면서 게임을 계속 출시하던 사이 경쟁사인 넷마블과 nc소프트는 전혀 다른 방향인 모바일로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넷마블은 몬스터결들이기 모두의 마블 세븐나이츠 마블 퓨처파이트 와 같은 가볍고 캐주얼한 게임들을 무기로 내세워 무섭게 120대들의 시장을 빠르게 점령하기 시작하였 고 pc시장 시절부터 캐주얼한 120 대를 공략한 게임보단 3 40대의 성인 게임이 주력이었던 nc소프트 는 아이온 리니지 블레이드 앤 소울의 ip를 이용하여 모바일시장 도 빠르게 구매력이 높은 성인층을 공략하기 시작하였고 여러분이 지금 아시다시피 두 회사의 전략들은 크게 성공하여 대한민국 모바일 게임 시장을 꽉 쥐어잡고 있죠 하지만 넥슨은 pc에서도 외산 게임들에게 크게 밀려 입지를 빼앗겼고 모바일 시장도 주 고객층이던 120대는 넷마블이 이미 장악하였고 3 4 0대 성인 고객층들은 아저씨의 향수를 강력하게 자극시키는 리니지라는 ip를 선두로 시장을 장악해버린 nc소프트를 이기기엔 아무리 생각해도 역부족일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이고 나발이고 이런저런 이유를 떠나서 넥슨이 결정적으로 하락세를 겪고 있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에는 개발력이 있습니다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서 게임을 못 만들어요 이는 굳이 설명을 하지 않아도 서던어택2가 어땠는지만 떠올리면 누구나 도 고개를 끄덕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최근에 개발을 취소한 페리아 연대계는 CBT를 참여했던 저의 경험에 의하면 8년을 개발한 게임이 맞나 싶을 정도로 미완성된 게임 그 자체 처참한 완성도를 보여준 게임이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개발력에 원탑을 달리고 있는 는 펄어비스의 검은사막이 4년 동안 200억의 개발비로 제작된 게임 인걸 감안해보면 그저 10년이 넘은 게임들만 주력으로 서비스하던 넥슨의 개발력은 쇠퇴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나름 이를 의식하고 타파하기 위해서 넥슨에서도 후속작을 내놓으며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고 새로운 시대에 맞춰서 본인들의 오리지널 ip들을 확장시키고자 했지만 메이플스토리2는 초반엔 탄탄했음에도 연속된 문제점들로 인해서 서서히 흥행궤도에서 벗어났으며 2000년대 좀비모드로 대한민국 pc방을 점령했던 카운터 스트라이크의 후속작인 카운터 스트라이크 온라인2도 별 인기도 얻지 못하고 서비스를 종료하였고 FPS의 1인자인 서든어태그 후속작은 두말할 것도 없으며 넥슨의 역작 마비노기의 후속작인 마비 아비노기2 아레나는 그 흔한 cbt조차 진행시키지 못하면서 넥슨의 후속작들은 모조리 망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덕분에 그나마 제작중에 있는 던전앤파이터의 후속작 프로젝트 bbq도 물론 기대가 되긴 하지만 넥슨의 후속작 징크스들을 생각해보면 한편으론 걱정이 될수 밖에 없죠 지금 넥슨에게는 다시한번 과거의 영광으로 데려다줄 한방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필요한 상태입니다 근 10년간 넥슨에서는 이렇다 할만한 히트작도 내놓지 못한 상황에서 nc소프트와 넷마블 카카오게임즈는 뭐 요근 조금 먹더라도 수익적인 면으로는 초흥행을 이어나가면서 회사는 하루가 멀다하고 성장사를 이어나가고 있으며 신은강자로 떠오른 블로홀은 배틀그라운드의 초대박으로 크래프톤으로 사명을 바꾼 뒤 꾸준히 회사의 규모와 브랜드가치를 올리고 있고 국내 최고의 개발력을 겸비한 펄어비스 는 막강한 퀄리티를 자랑한 mmorpg인 검은사막의 흥행으로 인해서 해외에서도 좋은 성과를 얻고 있으며 많은 콘솔 게임들도 제작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구글 플레이스토어 매출 순위 50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게임 중 넥슨의 게임은 단두개로 그마저도 하나는 온라인 게임인 피파온라인4의 도우미 프로그램에 가깝다는 걸 생각해보면 현재 넥슨의 위상이 어떠한지 충분히 유추해볼 수 있죠 누구보다 시장을 트렌드를 선도하면서 메이플스토리 던전앤파이터 카트라이더 마비노기 마영전 바람의 나라 같은 후대 게임들에게 많은 영감을 준 게임을 제작했던 넥슨 하지만 지금 넥슨의 모습은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하고 타이밍마저 놓치면서 이곳저곳에도 끼지 못하고 시장의 트렌드에 휩쓸려다니는 전형적인 후발주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나마 회사의 이미지를 챙겨주던 과거의 영광들마저 리그오브레전드 오버워치 배틀그라운드 PC방 3대장들에게 빼앗겨버렸으며 가장 큰 돈줄이라고 할수 있던 중국 던전앤파이터의 매출마저 2019년 하반기엔 매출이 감소하면서 주가가 폭락하는 등 현재 넥슨은 위기라면 위기 전환점이라면 전환점에 놓여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페리아 연대기 실패는 단순히 8년동안 넥슨이 600억의 투자금을 날려먹은 작품에서 그친 작품이 아닙니다 주가 하락 고용인들의 시위 연속된 게임의 실패 회사 매각 연속된 프로젝트의 취소 두명의 경영진의 사임 등 그동안 하락세를 그리고 있던 넥슨이라는 회사의 트리거가 된 작품이라고 할수 있으며 현 넥슨의 개발력의 수준과 시장을 전혀 파악하지 못한 게임성 아직도 10년 전에 먹혔던 게임들이 현재 시장에도 먹힐 것이라고 생각하고 개발하고 있는 시대착오적인 안목 등 현재 넥슨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들의 집약체이며 그만큼 페리아 연대계는 넥슨이라는 이름이 어디까지 추락했는지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시가 되어버린 작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소리소문 없이 개발하고 있는 프로젝트 BBQ와 당장에 런칭을 앞두고 있는 모바일 게임인 이른바 V4 만약에 이두 게임마저 개발 취소가 되거나 흥행에 실패하게 된다면 회사도 팔리지 않고 게임도 내는 족족 실패하는 넥슨에겐 앞으로 어떤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아무튼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